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김영피 보험자의 배우자가 급발진하여 김영피 보험자의 자녀를 사망케 한 경우 자기 신체 사고의 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13다 211223 수원지법 2013나 5470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자기 신체 사고의 피보험자인 김영 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피보험자인 김영 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약관에서 정한 자기 신체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죽거나 다친 다른 피보험자인 김영 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직접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소의 1과 사이에 소의 2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자기 신체 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원고가 보상하고 김영 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실제 손해액에서 대인배상 원투에 의해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제한 잔액이 자기 신체 사고 보험금으로 지급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대인배상2의 보상에 관하여 김영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주거나 다친 경우가 원고의 면책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김영피보험자의 소외2의 처인 소외3이 2012년 6월 16일 삼척시 원당동 소재 경로당 앞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려다가 위 차량이 급발진하는 바람에 그곳 전방에서 위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고 서있던 위 소의 이의 딸인 망인을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른 사실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약관의 자기신체 사고에서 정한 김영피보험자의 배우자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소의 3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김영 피보험자의 자녀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이상 망인의 사망은 원고의 약관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자기신체사고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